안녕하세요. 이병욱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의 이병욱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 이제 완전 잘설수 있죠? 피니쉬 예쁘게 할수 있죠? 점검 포인트 이제 다 알지요?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골반파가 등장을 합니다. 골반, 제가 설명드렸던 걸 지금부터는 퍼즐처럼 맞춰보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드렸던 게 사이드 블로우와 젖혀 때려였어요 젖혀 때려는 기본적인 타격 방법이기도 하지만, 젖히는 순간, 오른 팔꿈치가 겨착이 딱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지렛대딱 고정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젖혀 하는 순간. 그래서 자동차로 표현을 했을 때, 어, 흔들리지 않는, 내 몸이 흔들리지 않는 하체를 보강할 수 있는 성능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진행이 됐던 게 젖혀 서였어요. 딱 하체가 보강된 상태에서 딱 서는 연습. 이거는 거리를 대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실제 더 중요한 건, 내가 밸런스를 잡으면서 나한테 맞는 밸런스만큼의 힘을 쓸수 있는 기본 브레이크 역할, 설수 있는 역할을 만드는 게 바로 허리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체 보강 됐어요. 이제 서는 거 능력 좋아졌어요. 그러면 드디어 힘을 쓰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골반입니다. 컨벤셔널 스윙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합니다. 힙턴을 해라, 골반을 돌려라, 몸통을 돌려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좋은 레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겨착이 되지 않고 심지어 꾼들이라고 하는 그 프로들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겨착이 되면서 임팩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힙턴을 하더라도 받아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준비 동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히팅을 하기 때문에 엉망 엎어지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골반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판도라에서 어깨를 쓰는 방법, 우리가 어깨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스윙을 하는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는 거. 선수들이 백스윙을 위 시선이 아래로 꽂히기 때문에 쭉 들어 올리는 건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시선이 아래로 꽂혀 있으면 들고 내리고, 들고 내리고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잘하는 건 백스윙이에요. 이렇게 들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골반턴이 들어가면, 들어있는 상태에서 골반턴이 들어가면 훅 엎어지는 현상. 이렇게 됐을 때골반톤이 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왜?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레슨이 주어져요. 뭐, 샬로잉이다, 뭐, 뒤로 끌고 내려와야 된다, 뭐, 레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어깨 판도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골프는 아무리 쳐도 소용없다라고 해서 지금 인기 영상으로 한세 번째가 지금 자리를 잡고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든다고 했어요. 스윙을 크게 들기 위해서. 그러나, 그들은 트랜지션이라는 동작을 통해서 정면에 있는 몸이 공을 이렇게 보면 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돌린다 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등 이런 스윙, 이게 컨벤셔널 스윙이요 들어있는 스윙을 치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바꾸죠. 그 상태에서 골반이 돌면 공을 때릴 수 있는 자세가 만들어져요. 제가 굉장히 신기한 건 보여드릴까요? 제가 맨날 사이드 블로할때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죠. 이거 얼마나 스윙 별로예요. 그렇죠? 스윙도 작고. 근데 봐요. 잘 보셔야 돼. 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몸만 세울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몸만 세웠어요. 눕혔어요. 몸만 세웠어요. 눕혔어요. 몸만 세웠어요. 탑스윙. 그냥 눕혔어요. 작은 스윙입니까? 아니에요. 트랜지션 동작에 의해서 이미 이 스윙도 들어있지만 이렇게 높게 팔꿈치가 떨어져 있는 프로들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벌리고 있진 않아요. 이렇게 몸이 기울면 팔꿈치가 붙어요. 트랜지션 동작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들은 붙여야 되는 걸로 강요를 받죠. 골프 스윙은 제가 그래서 똑딱볼은 옥스윙 똑딱볼을 할때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팔꿈치를 붙이면서 때리는 연습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프로 선수들의 백스윙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렇죠. 누구 백스윙인지 다 알잖아요, 보면. 하지만 다운 스윙을 들어가서 진입하는 트랜지션 이후에, 전환 동작 이후에 공을 때리는 동작은 거의 같아요. 선수들은 거의 같습니다. 왜? 그렇게 때려야 하니까. 여러분들은 백스윙 다 달라요. 다운 스윙 트랜지션 동작 다 달라요.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옥스윙에서 미친 듯이 주장을 하는 게 사이드 블로그예요. 여기에서 이거 먼저 연습을 하세요, 선수들이. 아니, 이 백스윙은 여러분의 개성이니까, 유연성도 다르고 하니까, 이거 먼저 만드세요. 이렇게 들어도, 결국에는 연어가 알라로 똑같은 데로 오는 듯, 같은 장소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기분능을 해서, 이렇게 때려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해서, 옥스윙, 똑딱볼, 그리고 스몰스윙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치는 연습을 시켜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누워서. 그러면 이 동작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심지어, 로리 맥길로이 타이거즈랑 제가 스윙이 똑같습니까?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그런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뭐 몸도 다르고 팔 다리 비, 비율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백스윙은 달라요. 훨씬 커걔들이롤리메길로에 저보다 어리잖아. 타이거우즈도 저보다 어리고 그런데 여기서 이런 동작은 같게 나온단 말이에요. 기럭지는 다르지만 왜? 다운스윙 동작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운스윙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훨씬 더센 스윙을 하기 위한 노력으로 유연성, 좋은 사람들은 쫙 이만큼 갈 것이고 유연성 안 좋은 사람은 이만큼만 갈 것이고 이병옥이 이만큼만 가겠죠. 그러니까 이병옥 스윙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사이드 블로우라인, 절대 우주명제에 대해서는 지키고 있기 때문에 프로같이 보이는 스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럼 오늘 본론 들어갑니다. 이제 아이고, 그냥 갑자기 열면을 토했네. 그러면, 이제 오늘 드디어 골반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어떻게 됐건 간에 일단, 서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서는 거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냥 막발 벌어지면 이것도 이렇게 하고 막 붙이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 오늘은 드디어 힘을 쓰는 날입니다. 힘을 쓰는 날이에요. 우리 골반을 쓸수 있어요. 그럼 골반 쓰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백스윙을 젖혀갔죠? 저 갔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저혀쭉 가면 물이 흐르다가 벽을 만나면 쫙수위가 올라가는 것처럼 쭉 저항이 없다가 벽이 어, 어 어깨가 막히면 쭉 올라가는 형태. 여러분 유연성에 따라서 유연성 안 좋은 분은 한없이 올라갈 것이고. 그러니까 굳이 들어올 필요가 없다고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처는 백스윙 동작이고요. 그 다음에 저처 돌려 또는 저처 골반이란 단어를 제가 사용을 할 텐데, 우리 여기에서 논쟁이 될수 있는, 오늘은 이 골반을 쓰는 거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설명, 그리고 컨벤셔널 스윙과 비교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내용도 있어요. 자, 이렇게 젖혔어요. 젖힌 다음에, 우리 보통 뭐라고 하냐면 백스윙을 했잖아요? 백스윙을 하면, 이동, 골반. 이게 전통적인 컨벤셔널 스윙의 체중이동법이고, 골반 쓰는 방법이에요. 자, 보세요. 다시, 백스윙, 이동, 골반. 이렇게 쓰는 게 전통적인 방법이었어요. 근데 옥스윙은 여기에서 저처했죠? 안쪽으로 딱 저처했으면 바로 그렇다고 오른발 쪽에 있는 걸 이렇게 빼세요 아니에요. 약간의 왼발을 디디는 동작은 있지만 왼발로 디디면서 바로 돌리는 거예요. 바로 빼는 거예요. 왜냐? 공이 컨벤셔널 스윙에 비해서, 컨벤셔널 스윙에 비해서 가운데 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동을 했을 때 늘어지는 현상에 의해서 정타점이 안쪽으로, 그러니까 정타점이 늘어나는 걸로 인해서 쉔크나 아니면 힐 쪽에 맞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제가 보충 수업 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게 치지 않을게요. 골반 쓰는 연습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작은 스윙으로. 볼은 가운데죠? 여기에서 공은 가운데. 그리고 딱 약간 사이드 블로 보는 척. 그리고 그대로 저척. 완전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턴. 그냥 뒤로 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에 골반 있잖아요. 골반을 뒤로 그냥 탁, 탁, 그냥 잡아 뺀다는 느낌으로 빼는 거예요. 이때, 오른손은 절대로 거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얼음?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초의 백스윙을 하면, 골반과 손의 거리가 만들어져 있죠. 간격이 이미 유지가 되어 있죠. 이게 의도적으로 좁혀지면 안 돼요. 차라리, 골반이 예고를 안에서 촥좀 멀어져 나가는 게 낫지 이게 골반은 움직이지 않았는데 도와준다고 들어오면 훨씬 더 방해가 됩니다 아셨죠 요 연습만 올리지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처 골반 하는 거예요 백스윙 안으로 저처자 봅니다 저는 골반만 써요 손은 끌려만 올 거예요 끌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끌려오는 겁니다 저처 골반 이건 저 골반만 한 거예요 제가 친게 아니라 저 처. 골반, 그냥 젖혀놓고, 골반만 툭 돌린 거예요. 자, 그림 한번 보세요. 젖혀, 뒤로, 골반. 자, 왼발 살짝 뒤면서 골반. 저는 생각을 할때 골반을 쭉 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또 갑니다. 젖혀, 골반. 이번엔 조금 더 밀어봤어요. 제가 스윙이 큰가요, 지금? 자. 그러니까 손에 의해서 뭔가를 때리는 동작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골반만 돌리면 왜이 골반 회전 스윙이 큰 파워를 만들게 되냐면 손으로 치면 반지름이 여기에 형성이 되고요. 저처 서해도 중심이 이쪽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스윙 크기가 약간은 커지지만 아주 큰건 아니거든요. 근데 골반을 쓰면 반지름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골반에서부터 팔까지 연결되는 반지름이 되기 때문에 태풍의 반경이 무지작게 커지죠. 회전의 반경이 무지하게 커지죠.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적은 힘으로도 긴 거리를 보낼 수 있다. 젖쳐 골반. 일부러 지금 세게 치지 않고 있어요. 아까보다 조금 세게 쳤습니다. 보세요. 그냥 젖혀 놓고 골반. 그랬더니 또 아까 200대에서 지금 230대로 올라갔죠. 근데 제가 막 230을 진짜 치는 것처럼 막 세게 치고 있나요? 자 다시 또 젖혀. 골반 조금 한번 힘을 줘봤는데 아까보다는 2 3 0보단더 가겠죠? 힘을 줬는데, 그렇 이번에 240이 그런데 한번 스윙하는 거 보세요. 제가 막 백스윙 죽어라고 들고 막 그렇게 치는지. 자 이번에 백스윙 조금만 크게 해볼게요. 조금만 크게 해서 저쪽 골반, 자 이제 골반 쭉 갔어요. 그러면 백스윙 아까 조금 더한거 하고. 그 다음에 골반 조금 더 썼더니 한 249, 거의 뭐한 250억 원에 나갔어요. 골반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엔 제가 진짜 세게 쳐 볼게요. 막 완전히 저저 어우, 어우, 어우, 이런 식으로 제가 일부러 지금 장난을 쳤는데, 여기에선 보여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저저 골반, 저저 골반, 저저 골반이 잘 되니까, 막 계속 세게 치는 것처럼 여러분들께. 시범을 보여드렸고,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샷도 엄청 나가겠지, 더? 그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좀 밸런스도 어정쩡하고, 막, 그렇죠? 그게 바로 저처 서에서 훈련했던 여러분들의 한계점이에요. 그러니까 제 한계점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쭉 섰을 때, 저처, 골반,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컴팩트한 느낌의 스윙을 했을 때는 버텨주지만, 막 와이드하게 해가지고 막더 세게 치려고 막 그랬을 때, 흔들흔들흔들흔들하잖아요. 그래서 정타를 못 맞추죠. 그건 젖혀서가 그 크기로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골반은 그 정도 스피드를 낼 수는 있지만 정상적인 샷의 형태로는 구현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젖힌 다음에 오른손 뒤로 젖혀 그다음에 골반을 뒤로 탁 빼는 그 정도의 느낌. 그리고 사이드 블로우 보세요. 젖혀. 골반 이렇게 돌아 들어와요. 흐름만 보세요. 또 저처 골반 저처 골반 여기에서 저처 그냥 골반 저처 골반 뒤로 그냥 뒤로 탁 뺀다. 그럼 체가 쑥 딸려 온다. 이런 느낌으로 플레이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기 심하세요? 그냥 아유 이병헌이가 뭐쪽뭐 똑바로 뭐 좁게 서서 그냥 저처. 그렇죠? 골반으로 하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하니까 골반을 어떻게 쓴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저처가 확실히 되어 있어야 안 엎어지지. 옆에서 골반에 의해서 친다는 느낌은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 점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어,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저 PGA12@gmail.com으로 영상 보내주세요. 질문은 어, 우리 동영상 아래쪽에다 쭉 남겨주시고요. 어, 스윙 체크를 받고 싶다 그런 분은 지금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어떤 식으로 그걸 풀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재미있게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병옥이었습니다. 옹맞습니다